근데 포지션 자체도 그래서 그냥 러가뭐 계속 치고 딜러들 멀쩡하니까 아 이거는 펜타 가이여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야 펜타 <벤타, 벤타. 웃음> 이 걔, 펜타킬이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한 명의 유저가 상대편 유저 전부를 죽였을 때 뜨는 문구로 다른 게임에서는 올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킬을 먹고 성장을 잘했다고 해도 일정 시간 안에 상대편 5명 모두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일반 게임에서도 펜타킬을 보는 건 쉽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대회같이 긴장감이 동반되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로 경기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다른 프로 선수 모두를 잡아내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물론 선수들 또한 경기 중 펜타킬이 나오게 되면 우승을 한 것처럼 격하게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오늘 영상은 2021년 프로리그에서 위에 설명한 불가능에 가까운 펜타키를 달성하고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던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 계속... 바로 트라이 안 주면. 계속 하고 막그렇지 이전 yes. RNG도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단지 같이 최선의 플레이라며 다 쳐야돼요 아무해본들이 쳐야돼요 싸워주는 건 다행이죠 오르오르오르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른오 <laughs> <laughs> 빨리. <목소리도>